<웃음> 야 너무 무섭다 오 무서워 아 무서워 산책할 사람 산책할 사람 산책할 사람 산책할 사람 어디 없나요? 산책할 사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아! 아, 나 못해 <웃음> 산책 할처럼 무서워요. 산책할 우와! 산책할와 우와! 우 너무 와둥이 우와! 가자. 엄마 기다려준 거와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꽃게처럼, 아, 응. 약 있다, 아이 우리 여기 엄청 큰게 있다. 귀여워. 왜? 왜? 뭐가 무서워? 근데 진짜 옷 사줘야겠다 이거. 너무 짤뚱해진 거 아니야? 이리로 가자! 얘들아! 이리로 가자!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둘이... 여기 잡꾸보고 스토밍 같은데? 바이더맨은 바이더맨. <웃음> 어, <좋은 시간. 웃음> 왜 저기, 이렇게 둘이 붙어 기니까왜애기들놀이기넣는거 <웃음> 즐겨워 보기 <웃음> 신났어 신났어 아이 신났어 <웃음> p r 오